랩을 되게 하는 게 귀여워요. 아 나라면은 빅토니인가 머리카락인가 생각이 봤는데 그러니까 발병 부위가 <웃음> 때문에 안 <웃음> 아, 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게 랩못할것 같고 그냥 잠깐 하면서 비몽상모하게랩 그 잠깐 한게난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세입니다. 네 이번엔 제가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엘리스분들이 보내주신 질문까지 아주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밸런스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노래만 들을 수 있다면? 음경찬이가 부르는 블랙독 vs. 한세가 부르는 시우에게 병찬이가 고르는 블랙도 아둘중 하나만 선택하시오 빅톤 없이 살기 vs 머리카락 없이 살기 빅톤 없이 살기 <웃음> 평생 유튜브에서 어, 하나의 영상만 볼수 있다면? 미칠란 보기 vs 발렌타인 고백 영상 보기 발렌타인 고백 영상 보기 네. 좋아하는 주종은 소주 vs 맥주 소주로 하겠습니다 광고 모델 제한이 들어왔다 안장량 vs 지사제 하나 둘셋 지사제 <웃음> 네, 아 이거 되게 생각보다 네 재밌네요 네. 학교에서 꼭 마주쳐야 하는 사람은? 맨남, 맨날 맨날 벌점줘서 청소하게 만드는 꼰대 선도부 수빈 vs 흥아 말씀 길게 하는 교장선생님이 된 허찬 하나 둘셋 수빈 <웃음> 둘중 하나 선택 빅톤 내 노잼 담당하기 vs 평생 치킨 못 먹기 하나 둘셋 노잼 담당하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둘중 하나를 고르시오 평생 수빈이 주접 못 하기 vs 평생 수빈이한테 주접 듣기 하나 둘셋 주접 못 하기 술자리를 택할 수 있다면? 안주 없는 빅톤과 앨리스와 함께하는 술자리 vs 원하는 안주 원 없이 먹을 수 있지만 혼술 하나 둘셋 함께하는 술자리 학문에 치향은안치과가기 vs. 학문외과과기 1, 2, 3 학문외과과기 다음 중한 가지 음식을 고른다면? 가지맛 치킨 먹기 vs. 치킨 맛 가지 먹기 1, 2, 3 치킨 맛 가지 먹기 둘중 하나 선택 랩하면서 팔만대장경 읽기 vs. 내장내시... 대장내시경 하면서 랩하기 1, 2, 3 대장내시경 하면서 랩하기 무대 연출 방법을 택한다면? 오렌지 마이크 들고 무대하기 vs 마이크를 든 오렌지 돼서 무대하기 하나 둘셋 오렌지 마이크 들기 하나만 할수 있다면? 세준이와 고강도 트레이닝 하루 하기 찬이 아재 개그 일주일 들어주기 아, 어, 네. 아재 개그 일주일 들어주기 가질 수 있는 능력 택하기 시력이 너무 좋아서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보기 청력이 너무 좋아서 듣지 않은 것까지 듣기 시력 병찬이가 일단 랩을 되게 하는 게 귀여워요 그래서 병찬이가 부르는 블랙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이거를 그 핑크 누나들이 한걸 봤어요 에이핑크 누나들이 한거 봤거든요 그 하영 누나가 전화해서 멤버 누나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봤는데 그거 생각났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아, 나라면은 빅톤인가 머리카락인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요즘에 머리카락이 좀 두피도 많이 안 좋고 머리숱이 원래 진짜 많은데 요즘에는 머리 감을 때도 막 머리 좀 많이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든 머리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 대머리로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많은데 저는 머리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있는 걸 골랐는데 그래도 빅톤 없이 못 삽니다. 예,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요. 에. 멤버들이랑은 만날 수 있는 거니까. 빅톤이 없어도? 에. 근데 빅톤 없이 살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처음이에요. 아, <웃음> <웃음> 아 예. 아예아 짧잖아요 더. <웃음> 진짜 그거는 어, 저도 못 봐요. 성마력이 딸려가지고 다 연출된 각본입니다. <웃음> 드라마처럼 봐주세요. 안돼! 소주도 좋고 맥주도 좋고 소맥도 좋아요 근데 이제 소주 왜냐면은 이제 더 깔끔하고 맥주는 배불러요 그래서 그랬어요 소주 등식이 형은 맥주 찬이 형 맥주 찬이 형 맥주 좋아요 세준이 형이 원래 소주판데 요즘에 들어서 맥주가 맛있다고 자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맥주 병찬이는 술을 잘 못하는 친구지만 본인은 소주를 좋아한다고 해요 <웃음> 그래서 병찬이 <웃음> 형뭐 소주라고 하니까 본인이 수빈이는 둘다못 먹는데 그나마 이제 도수가 낮은 맥주. 저요. 저는 이제 원래 그그 두꺼비 그려져 있는 파란 두꺼비 그려져 있는 그 소주 있잖아요. 먹었다가 이제 어, 처음처럼을 좀 원래 처음처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처럼이 제일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둘다 먹어요? 관장약은 어, 치명적인 것 같아요. 뭔가 이미지 타격이 와 <웃음> 이거 아, 그러니까 나쁘다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장이 약해서 뭐 지사, 장이 약해서 좀 지사제를 필요로 할 때가 있지만 지사제를 먹 먹진 않아요 대범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근데 굳이 관장량이랑 비교한다고 치면 지사제를 광고가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다 했어요? 네 와. 준비됐나요? 네. 속이 더부룩하다고요? 플레이엠 지사제 <웃음> 아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아, 다리 아파 아 언제 끝나? 그러니까 이런 학생이었어가지고 차라리 청소를 한게 낫다 청소를 내가 빨리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잖아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죠 치킨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네 치킨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평생 못 먹으면 괴로울 것 같아서 그냥 노잼 하지 뭐라는 이런 생각으로 골랐습니다 양념치킨을 주, 주로 좋아해요 네. 저 처갓집 그 올리고당 양념치킨 좋아하고요 허니콤보도 좋아하고요, 교촌에 교촌 허니콤보 좋아하고 어, 치킨은 근데 다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양념치킨이 좋아. 그 반응을 보는 게 재밌기 때문에 네, 차라리 주접 듣는 것보다 못하는 게겠다 네, 그렇게 놀리, 그러니까 놀림을 하면 했지 당하기 싫다 약간 이런 거죠 네 혼술을 자주 했는데 이제 혼술을 좀 끊었고요 그리고 술도 다 같이 즐기면서 이렇게 적당한 음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당연한 게 항문에 났잖아요. 항문외과를 가야죠. 잇몸에 항문이 생긴다면 <웃음> 이런 것도 아니고 잇, 잇몸에 항문이 생기면 치과를 가겠지만 야 이제 항문에 치아가 생긴 거면 그러니까 발병 부위가 항문이기 때문에 항문외과를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 에 아무리 치킨이어도 가지만 나면 절대 못 먹어요. 왜냐면 그 치킨이어봤자 맛은 가지가 나니까 가지 맛이 나니까. 그냥 차라리 가지라도 치킨 맛이 나면은. 가지는 치킨보다 몸이 더 좋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맛도 있고 몸에도 좋은 치킨 맛 가지가 이득이다 볼수 있습니다 어, 가재 진짜 싫어고요 어, 브로콜리도 되게 안 좋아하고 파프리카도 되게 싫어하고요 양배추 싫어요어 진짜 싫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양상추랑 양파 그리고 오인맛푸코추 왜냐면 간단한 게 팔만대장경이 그 팔만대장경이잖아요 얼마나 길겠어요 아 그렇게 랩못할것 같고 그냥 대장내시경 잠깐 하면서 비, 비모사모하게 랩 잠깐 한게 난은것 같아요 네, 어, 네 뭐.. 야오 내 지금.. <웃음> 내 대장에 뭐가 들어왔지.. 막 이러면서.. 에이 또 애정이 있는 돌린지 마이크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몸으로 움직이는 거 싫어서.. 네, 운동.. 아니 운동이 싫어서.. 운동이 싫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편하게.. 들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골랐어요 어, 집에서 홈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헬스장도 자주 갔는데 이제 안갈거래요. 헬스장. 중단선화들. 그리고 요즘에 밥도 잘 먹고 그러더라고요 예. 에이. 어쨌든 시력청력이 둘다 있는건데 좀더 발달하는 걸 고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시력을 골랐어요. 왜냐면 저는 시력이 좀 안좋거든요. 마이너스 2.75 인데 난시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되게 블러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렌즈도도 끼는 그, 그, 것도 귀찮고 사야되고 막 이것도 너무 귀찮아서 청력은 뭐 지금 나쁘지 않으니까 나, 나름 그래서 그냥 시력 좋아지는 거 그냥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보기는 그 정도로 멀리 있는 거지 보인다는 거니까 거의 뭐 몽골 분들 시력이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망원경 필요 없고 그래서 골랐습니다 아 많은 질문 정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멤버들 거 보니까 멤버들 거도 재밌게 다 대, 재밌는 게 되게 많네요 네 그래서 참 엘리스들은 창의력 대장인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많은 뭐 이런 밸런스 게임 많이 보내주세요 평소에도 브이앱 하고 이러면 막 댓글로 막 이렇게 많이 자주 올라오거든요 막 다섯 살 수비니 다섯 명 수비니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어,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저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한세였습니다 안녕